광동치명안으로 오늘부터 수도권에선 단 10시까지 최대 6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거리 두기 4단계 장기화에 반대하는 심야 차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 대상으로 정한 소득 수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접속엔 장애가 이어졌습니다 위협과 관련해 김 의원이 내가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밝히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두고 윤석열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활용한 걸로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모총 위원장 검찰 송치 중 조합원 항의로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다음 달 총파업을 독려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남편에 살해당한 여성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전해졌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은 8년 사이 7배 늘었습니다. 자동차 박람회를 대표하는 이름 모터쇼가 모빌리티쇼로 이름을 바꿉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체제 전환에 따른 겁니다. 여성 인권 존중을 약속했던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지한 달도 채안돼 여대생의 니캅 착용을 강제했습니다. 수소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방역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고 모임이 가능한 인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허용됩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한 건데 실제로 현장 상황은 어떤지 저희 취재진을 서울 강남역 주변의 번화가로 내보냈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어떻습니까? 사정이 좀 나아져 보입니까? 네, 지금 시간인 밤 9시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곳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았을 시간인데요. 지금은 1시간 연장 조치로 곳곳에 손님들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9월 6일 앵커 시선은 낙하산도 정도껏 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주 초반과 후반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나이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골프왕이 방송됩니다